네탑 포즈 세번째는 캐주얼 포즈입니다 캐주얼 포즈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캐주얼 포즈는 11자 탑 포즈를 기본으로 11자 탑 포즈를 기본으로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주시고 이쪽이 짝다리가 되겠죠? 이쪽이 포즈발이 될 거고요 포즈발을 사선 앞쪽으로 살짝 밀어놓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골반을 보시면 정확하게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간게 보이시죠? 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반대 발을 살짝 사선으로 뻗어주세요. 그러면 이쪽 다리는 살짝 무릎이 펴진 상태로 그리고 이쪽 다리는 무릎이 펴진 상태로 무게중심 다리가 되겠죠? 그리고 허리 넓고질 허리 도고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워킹하면서 캐주얼 포즈 보여드릴게요. 네, 캐주얼 포즈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캐주얼 포즈는 그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만 정확하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캐주얼 포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